오늘은 투자돌 가기 위해서 안도항 여객선 터미널에 왔습니다 <웃음> 도제주올레길 18-버스의 2주차 트리핑 하기 위해서 신양항 백상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난 밥은 먹고 출발해야 되겠죠 아침 경정심으로 문어탕을 좀 시켜봤습니다 아주 지금 아득게 끓고 있습니다 식사업을 네.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체는 태청수산 마트를 준비해서 우측으로 가야됩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비가막게 좋네요 맞아. 자, 가자마자 한번 뒤돌아 봤는데요. 다좀 보세요. 바람이좀 많이 부는데요. 네, 이제 시간 위주에서 모지니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하하! 유채꽃이 벌써 만개를 했네요. 유채꽃과바다하자 한명이 아주 그림입니다. 그림! 이야... <웃음> 유채꽃이좀 같애가지고요. 푸른 바다하고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자전 올린 낚시 유명하죠. 보이듯 많이 낚가 되고 있어요. 유채꽃도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 진짜. 이제 인도를좀 타고 올라가는데요. 어디가 하늘이고 우리가 바다인지 모르겠네요. 뒤돌아본 오진이 해수장인데요. 아, 삼지 경치 쳐다 보니까요. 아, 이제 조금 경사지. 인도길 좀 올라가야됩니다 추도에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네, 눈에 담고 가슴에다 콕콕 담아야되겠습니다 첫번째 평강뒤에 네, 와서 제대아본 네, 문의의 해석장 환경안의 요 환경안의 묘로요 예, 이곳은 전국 카톨릭 신도들의 유명한 풀레지라고 합니다. 오정의 신도에 왔습니다. 저는 바람이 엄청나게 부어있습니다 동물의 시작하다가 지금 멀리 버리고 있습니 저희도 올레길 터지기 가 아주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눈물의 시작입니다. 저희이 가야 할의환경의 눈물의 형태였는데요. 이 샘은 어미를 그리워하는 아들이 애 끓는 소망이 하늘이 탐복 가야 내리는 환경안의 눈물로서 가뭄에도 네, 마르지 않고 늘 흐른다고 합니다. 노랗게 지금 새도 보이십니다. 네, 저 앞에 신대해대이 네, 보이고요. 저희들 올라가야 할 예, 인도가 지금 쭉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신도 해변에 지금 멋진 정자가 지금 나타났네요. 이야, 정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기서 선다 먹으면 진짜 아주, 이야, 좋다. 신대산 전망대를 가리키는 네, 올레길 표시입니다 티에 들어 본 네, 신대 해변인데요 만지면 네, 돈이 들어온다는건나무도 있네요 건나무. 신대산 전망대 가는 길을 살 지금 저쪽에서 직구도, 수령사포도 행간도, 흑검도, 에, 보기도 등이 지금 아, 도망이 아주 실현이 됩니다. 바닷가 상바위에 십자가와 부가 있고요. 정랑주 마리아가 이곳이 등사 환경화를 도와주었던 자리라고 다 이제는 애초리 기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수자도의 해안절경을 두 눈에 가득 담고 걸을 수 있는 해안 절벽길입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가는 이런 길은요. 누구나 한번쯤 꼭 걸어보고 싶은 정말 길일겁니다. 이제 먼저 한자막 막 풀더 A를 갖춘다는 애초리 왔습니다 뭐 작갈들을 담아놨을까요? 통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지금 다니고요. 티도라 외초리 마을인데요. <목소리> 언바위 장승은 옛날에 언바위에 억발 장사가 있었는데 언바위 아래 바닷가에 장사공돌이라는 바위 다섯 개가 있었는데 이바위돌로 공기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간도로 건너뛰다가 미끄러 넘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리와 행간도 사람들은 서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혼하면 청춘 가부가 된다는 속설때문이었든요 언제부턴가 마을 누군가가 덕바 장사를 상징하는 옥장 등을 깎아 세웠으며 애초리에 해마다 결궁을 할 때면 이바위 앞에 와서 한바닥 놀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엄바이 장성을 지나자마자 바로 학교가는 산길로 올라가 올라가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제대로 했겠는데요. 계단이 아주 엄청나네요, 엄청나. 저희들은 추석 선언 패스 하고요, 바로 본대사 해맞이 급길로 갑니다. 건대사 해맞이 네,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 갈림길에서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셔야 중계에서 번대산 증상을 할수 있습니다. 네, 성계꽃이 아주 한참입니다 한참 예쁘게 폈네요 하, 승계소까지 경사진도길을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숨차요 <웃음> 계소를 지나니까요 고무 매트가 좀 깔려있어가지고 아 이제 조금 걷기가 좀 편합니다 아저 이제 탁 하늘이 좀 보입니다 아, 정상에 다 왔을까요? 네. 아하하, 정상에 다온것 같은데요. 정자도 보이고 하는 것 보니까, 군대정에서는요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군대장 정상에 왔습니다, 군대사저 왼쪽이 하나 보이는 게 사자섬인데요. 그 뒤로 한라산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날 좋은 날 있을까요? 한라산이 보입다 한라산 시야도 한눈에 보이고요 동해산 정상에서 잘 쉬고요 이제 산불 감시 처소를 향해서 파리로 보리수? 그 맛있어. 어, <웃음> 응, 벌써 다 익었어? 응. 진짜 길걸만한데 산불 감시 처소가 나타났구만요 에이. 아, 뻥 뚫리네 완전히 네, 지 이거 고요 아, 바람도 엄청 불고 수자도에 올렸거든요 네, 해안께 숲길을 반갈아가며 뵙는 기분이 정말 좋은 길이네요 계단도, 계단도 이쁘게 만들어놨네 <웃음> 요체 것도 아주 이쁘게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이쪽 길은 또 야자 레피가 또 깔끔하게 잘살려 있어요. 예, 네, 목미거로에서요 네, 저희들은 오른쪽 방향으로 도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추자도, 네, 제주도 추자도 올레길은요. 해양길, 숲길 이래서 번갈아 가면서 걷는 네, 정말 아주 기분 좋은 길입니다. 추자도 사람들의 상수원인 제3수원들를 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비고 네, 훈련장을 지나면요 바로 숲길로 네, 접어드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너가야 할 추자교가 지금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참조기 우리 아짐을 지금 잡아먹을 하고 있습니다. 야, 노 났다. 노 났어. <웃음> 추 자교를 건너갑니다. 추 자교를 건너오니까요. 이것도 그 해수욕장이 있는데, 아, 좋습니다. 저기에 사이좋은 추자 주차. 추자도 천국비라고 쓰여져 있는데 추자된는 굴비가 엄청 많이 는가 봅니다 영흥심태에 왔는데요 이것은 심태 하나서 정말 쉬어갈만하게 만들어납니다 길을 걷는 사람도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설이 마을이 왔습니다 영흐리 흥아라에서 영흐리라는 진짜 처사각 하면 닭가, 하하고잘 꾸며져 습니다 진짜 진짜로 아주 멋있습 빨간색으로 하죠. 빨간색, 분홍색. 달록달록 진짜 백화음악을 탈게 수녀각은 지극한 효성을 실천한 박명래생 행실을 기르기 위해 세워졌다 합니다 수녀각을 내려와서요 추장 여기서 대합실에 도착하여 제주 투자도 올릴게 18-1코스의 1일차 트레킹을 오늘 모두 마칩니다